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를 중심삼고 죽더라도 같이 죽겠다는 입장이 되어서 사탄이 때려야 뗄수 없게끔 온전히 하나 되면 거기서부터 개인적으로 접붙이고 가정적으로 접붙이고 종족적으로 접붙이고 민족적으로 접붙이고 국가적으로 접붙여서 그들을 일시에 다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는 선민사상이 있어야 합니다.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택할 수 있는 국가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선민이 있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. 이런 원칙으로 볼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예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.